네 안녕하세요, MD 형입니다. 여러분 뭐 앞에 보이시니까 이런 블루투스 스피커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그 지난 수십 년 동안 블루투스 스피커를 만들어온 유럽 브랜드와 뭐 백년 된 기업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의 젊은 기업에서 만든 스피커의 성능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다른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상향 평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그거 그 알아요? 지금 끼고 있는 넥밴드 얼마짜리예요? <웃음> <웃음> 갑자기 툭 돌아와가지고 <웃음> 네, 10만원대 후반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 한국 l 브랜드에서 만든 10만원대 후반 이어폰과 네. 그리고 중국에서 2만원 정도의 B 브랜드가 만든 2만원짜리 이어폰이 있어요. 두 이어폰의 성능 차이는 직접 비교해서 들어보면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막기는 어. 못 느껴요. 네. 저기 있거든? <웃음> 촬영 끝나고 한번 직접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 B 브랜드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베이 뭐뭐 하는 거예요. 네. 네, 스피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도 그, 오랜 시간 스피커를 만들어 온 유럽 스피커들은 아주 미묘한 차이로 요건 중국산 테크기업, 젊은 테크기업들이죠. 테크기업의 스피커보다 좋은 소리가 납니다. 사실이에요. 아 물론 구별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앞에 있는 분도 구별, 구별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중국 테크기업의 스피커들은 아주 미묘하게 음색이 뭔가 떨어져. 그리고 음악을 틀어놓으면 음역대가 저음부터 고음까지 있는 음악을 들어보면좀 뭔지는 모르겠는데 미묘하게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그 원인이 뭔지 알아요? 그래요? 기술적으로는 따라잡았어. 문제는 스피커를 만드는 중국 공돌이들 있죠? 그 공돌이들이 전자기학은 잘 알아도 스피커에 대한 원리는 잘 알아도 음악을 잘 몰라요. 음악적인 감수성이 부족하니까 최고의 어떤 조율이라고 하나 최적화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음악적 감수성은 문화와 경험을 통해 길러집니다. 그 테크 기업의 연구 개발비 쏟아붓는다고 감수성이 길러지진 않아요. 음악을 듣게 만들어야 돼.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죠? 그러나 간단한 기술로 유럽 명품 스피커의 감성을 능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테레오입니다. 그 사람 귀가 두 개잖아요. 네. 하나의 스피커를 두 개로 분리해서 스테레오를 적용하면 음악에 입체감이 살아납니다. 귀가 소리를 들을 때 거리라든지 방향성을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테레오를 적용하면 음악이 엄청나게 풍부해져요. 물론 요즘 찾아보시면 그 무선 스테레오라고 하죠 그 스테레오 기능을 구현한 블루투스 스피커는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저도 찾아보니까 10만원 미만의 저가형 제품에서는 아주 괜찮은 소리가 나는 제품이 없더라고요뭐 있겠죠 찾아보면 전못찾겠더라고요 그리고 좀 쓸만한 제품은 하나하나씩 따로 팔거든요 하나가 한 10만원 안팎 돼요두개 살려면 20만원이 들어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제품은 10만원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충분한 출력과 넉넉한 배터리 용량 그리고 리얼 우퍼를 장착한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여기 준비했어요 아까부터 보였겠지 네. 디자인은 후불로가 갈릴 것 같아요 완전히 야외용 디자인으로 최적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겉에 보통 블루투스 스피커는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색감을 근데 주황 스트립 끈 있고 고무야 고치. 예. 네, 이 스피커의 이름은 엑스도보 프린스 입니다 디자인을 보면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이게 네, 야외 최적화 시킨 디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겉에 이제 떨어뜨려도 망가지지 않게 공으로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크기는 높이가 11, 가로가 11, 정사각형이에요. 11cm고 두께는 6.5cm 정도 됩니다. 이 공으로 만들어야 특징이 있어. IPX라고 하나세 7등급. 7등급 음, 네. 정도면은 6이 비를 맞아도 되는 정도고 7이면은 물에 완전히 푹 담가도 괜찮은 등급이에요. 방수 완전 방수 등급이고요. 비오는 날 밖에서 사용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에 퐁당 빠뜨려도 빨리 건지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 출력은 스피커 하나에 15와트예요. 15와트면 어떤 느낌 나나요? 작은 느낌이지. 예, 15와트인데요. 이 정도 사이즈에서 15와트면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두 대를 합치면 30와트가 됩니다. 그리고 각각 3,300mAh 합쳐가지고 6,600mAh 그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 작은 볼륨으로 사용하면 최대 해보니까 15시간에서 18시간 그 정도 가는 것 같아요. 물론 볼륨을 크게 하면 6시간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5.0이 탑재되어 있어요. 가장 최신형이죠. 5.0 같은 경우는 최대 10m 이상의 거리에서도 안정적인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열어보면 충전구는 Type-C 단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프린스 스피커의 가장 큰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선 스테레오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려보면 뒤쪽에는 중점을 살려주는 진짜 우퍼 스피커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사이즈는 작지만 꽤 괜찮은, 의외로 괜찮은 베이스 사운드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앞에 있는 건 덴마크산 뱅앤올슨 이란 제품이고요. 요 스피커와 비교를 해볼 거예요. 이제 스피커 사운드 체크를 한번 해볼 거고요. 음원으로는 유튜브에서 저작권에 관계없이 쓰라고 제공해주는 음원이 있어요. 그 음원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요 가운데 있는 스피커부터 틀어 보겠습니다 차이가 느껴지나요 모르겠어요. <웃음> 모르겠어 맡기니까 <웃음> 어, 그래도 대단한 거야 이 두개 놓고 소리 차이가 모르겠다고 한건 엄청나게 좋다는 뜻이에요 <웃음> 네. 자 사실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 촬영된 거 다시 돌려보면 차이가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 스피커 하나로만 비교하면 이렇게만 틀면 해봤는데 당연히 요 까만 제품이 소리가 더 좋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스피커로 스테레오를 구현하면 이 단일 스피커로는 불가능한 입체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했죠 음질도 약간 부족하고 밸런스도 약간 부족해 근데 그 부족한 거를 스테레오빨 하나로 다 용납이 되는 소리를 만들어버려요. 스테오라는 건 그만큼 세요. 예, 네, 그리고 하나 더. 자. 여기 물그릇을 준비했습니다. 아까 방수된다고 했으니까 되는지 한번 봐야지. 네. <웃음> 저는 스피커에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이 프린스 스피커에 많은 관심을 가져 줄까요 이 프린스 스피커가 성공한다면 이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 중에 그 유럽 명품 브랜드를 살짝 뛰어 넘을 수도 있는 그 2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하이엔드 제품도 있거든요 그런 제품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나는 사실, 저는 팬텀 사고 싶어요. 팬텀 뭔지 알아요? 모르지. 아, 아 그래서 그것도 두 개를 사야 되는데, 두개 사면 직구로 싸게 사도 한 600에서 700 정도 하더라. 네. <웃음>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